아니 내가 네이블로 하기가 되게 민망하구나, 이게. 나는 음. 장면이. 잘 지내지 뭐. 포스터 촬영. 아예 내가 네이블로 하기가 되게 민망하구나, 이게. 사슴놈망을. <웃음> 잘 웃을 줄 알았어. 진중한 음악. 진짜 트롯맨. <웃음> 나는 골프왕. <웃음> <웃음> 운동 열심히 일도 <1도> 몰라요. <웃음> 몰라요. 장민호 인생, 직접 와서 봐. 음. 마음을 비워 반전의 음. 매력 나도 몰라요